그 포토샵의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 음각과 양각을 표현해서 얘가 약간 튀어나와 보이게 한다거나 뭐 들어가게 보이게 하거나 뭐 이런 디자인을 하죠. 이런 거 이제 뭐라고 어떤 디자인이라고 하냐면 어, 뉴 모피즘이라고 한번 검색해보세요. 뉴오피즘이라는 디자인의 어떤 용어가 있어요. 이미지로 검색을 해보면 이런 느낌의 디자인들을 어, 뉴오피즘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솔리드를 하나 만들까요? 솔리드는 다시 메이크업 콤프 사이즈 눌러서. 똑같은 크기의 컴포지션이 되도록 해 주고요 자 얘한테 색상을 우리가 이제 좀 바꿔야 되는데 얘는 이제 배경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배경으로 자 그래서 색상으로 우리가 매번 이 솔리드 세팅에 들어가서 바꾸려면 좀 불편하죠 그래서 얘한테 먼저 어, 이펙트에서 필이라는 걸좀 추가를 할게요 필, 필. 필이라는 이펙트를 이솔리드에다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색상은 하얀색으로 좀 하죠. 자 여기다가 동그란 원을 하나 어, 만들어요. Shape t o o 더블 클릭하거나 뭐 우리가 저장해놓은 게 있으면 저장해놓은 걸 써도 되겠고 어필 칼라는 없애버릴게요. 그리고 Stroke에만 어, 색상을 주겠습니다. 우선 잘 보이도록 색상을 좀바꿔 볼게요. 그 다음에 도형은 정비례로 맞춰주시고 자, 이 사이즈는 이제 우리가 정비례를 사용할 거예요 정비례 자, 뉴모피즘의 어떤 느낌은 이 위쪽에서 밝은 빛이 들어오고 어, 아래쪽으로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가 생겨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는 어, 그런 효과를 이제 만드는 건데 어, 우선 이쉐입레이어 있죠? 이쉐입레이어도 이제 우리가 색상을 이 배경하고 우선은 똑같은 색깔로 맞출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수정했을 때또 색상이 다 같이 변하는 게 좋겠죠? 어. 그러니까 이 솔리드, 이 쉐임 레이어의 컬러 있죠? 스트로크의 컬러. 이 컬러와 바로 이 배경의 컬러가 항상 이렇게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솔리드에 이펙트를 열어서 단축키 e를 누르면 이펙트가 열립니다 그 다음에 확장을 해보면 얘 컬러와 이제 얘 컬러가 같아야 돼요 뭐둘 중에 아무거나 걸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냥 백그라운드가 가지고 있는 색상이 그 변화가 생기도록 이 컬러가 가지고 있는 피크윕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줄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선과 배경의 색상을 바꿀 때는 이 배경을 기준으로 해서 색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바뀌게 될거예요자 우선 얘네들의 이 색상은 완전히 하얀색은 이렇게 들어오는 빛을 표현을 해야 되니까 어, 하얀색 완전하게 하얀색을 하지 말고 살짝만 어두운 회색으로 살짝만 어둡게 해주세요 자그 다음에 이 쉐임레이어 1번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얘한테, 섀도우, 드롭섀도우를 추가할게요. 그럼, 퍼스펙티브라는 곳에 드롭섀도우가 보이죠? 그럼 벌써 이제 뭐 이런 음영이 나오게 되죠? 자, 드롭섀도우는 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드롭섀도우를 하나 더 복제합니다. 컨트롤 D. 그래서 위쪽에서 들어오는 건 밝은 빛을 표현할 거고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건 이렇게 어두운 걸 표현할 거예요. 그럼 먼저 이 위에 있는 얘를 색상을 하얀색으로 바꿀게요. 위에 있는 드롭섀도우의 색깔은 하얀색. 그다음에 얘가 어 지금 빛이 들어오는 방향이 이렇게 이 방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이렇게 밑으로 그림자가 생겼죠. 우리는 빛이 위쪽으로 향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각도를 반대로 바꿔주세요. 그럼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 검정색이 보이니까 음영이 표현이 됐죠뭐 이렇게 날카롭게 사용을 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이제 부드럽게 그래서 여기는 소프트니스라는 값들 있죠. 소프트니스, 소프트니스 값을 우선 100으로 좀 높여놓을게요. 부드럽게.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 있죠? 얘는 완전한 그 블랙이 아니고 얘를 클릭한 다음에 약간 블루, 어두운 블루. 약간 이 블루 계열을 많이 씁니다. 어, 흰색과 블루 색상은 둘다 디스턴스를 30, 30.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솔리드를 선택한 다음에 이 솔리드가 가지고 있는 컬러를 조금만 더 회색 쪽으로 해볼까요? 이 드롭 섀도우의 하얀색, 얘는 어, 하얀색이라서 이 배경 색깔과 좀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퍼스티 값을 좀더 높여주세요. 그래서 한 80% 정도 해볼까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어두운 약간의 블루의 오퍼스티는 조금 더 낮출게요. 얘는 이제 어둡기 때문에 더잘 보여 버리겠죠. 그래서, 어, 오퍼스티한30 정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 입체적인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컬러하고 이 밝기 이런 것들은 어, 자유롭게 조절하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그 얘처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얘네들은 그 우선 사이즈가 이 원의 이 크기가 앞에 있는 것보다 똑같은 간격,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마지막의 모습은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 일정한 간격으로 우리가 매번 크기를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여기에 이 엘리피스 패스가 가지고 있는 이 사이즈를 우리가 조절했을 때그 다음에 나타나는 애는 똑같은 픽셀만큼의 크기로 이렇게 커지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이 레이업 즉 사이즈를 누군가에게 걸어가지고 그 사이즈가 변화가 생기면 다른 레이어들도 이제 똑같이 변화가 생기도록 그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레이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널을 하나 만드는 걸 주로 우리가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널은 컨트롤 컨트롤러라고 좀 이름을 바꿀게요. 자. 그럼 그 아래 에 있는 쉐입의 이 사이즈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컨트롤러에다가 이제 걸어줄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익스프레션의 언어가 필요하죠 이펙트가 그래서 익스프레션 이펙트를 쓰기 위해서 이펙트 어 익스프레션 컨트롤에서 슬라이더 컨트롤을 추가해볼게요. 그럼 이 사이즈 이때 이 레이어를 선택해버리면 이 컨트롤러의 이펙트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컨트롤러를 선택하고. 이 이펙트 컨트롤에 어, 락을 걸어주세요 그리고 사이즈가 가지고 있는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어, 얘한테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럼 이제 이 사이즈의 크기에 따라서 얘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럼 얘는 이제 이름을 우리가 보기 편하게 바꿔야 되겠죠 어, 뭐 한글로 해도 되니까 이름이 사이즈니까 이 스트로크의 두께도 우리가 이제 또 얘네들을 똑같은 스트로크의 두께로 사용을 하고 싶어 같은 두께로 그러면 이제 또 두께도 에 뭔가를 걸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 우선 여기 있는 쉐입 사이즈를 얘도 똑같은 이제 그냥 슬라이드를 쓸 거예요. 그래서 우선 컨트롤 D 합니다. 그다음 얘 이름을 음. 스트로크, 스트로크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스트로크의 위드가 이제 이 두께겠죠? 그럼 이 두께도 이제 저 값에 의해서 변화를 시켜, 시키도록 할 거니까 예, 스트로크 위드가 가지고 있는 피크힙을 드래그해서 얘한테 또 걸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얘를 수정하면 예, 굵기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한테 또 트림패스도 이제 추가할게요 트림 그래서 트림을 추가해가지고 처음에는 얘가 선이 없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선이 그려지도록 이렇게 또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엘립스 1번에다가 트림패스를 추가하겠죠. 그럼 트림패스 메뉴를 확장해서 여기 는는 n 드라는 값도 내가 또 자유롭게 조절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또 컨트롤러에 슬라이더를 또 하나 복사합니다. 그다음에 이름을 i 어, 트림 앤드로 넣어 주면 되겠죠. 이제 앤드만 가지고 우리는 그려지게 할 거니까. 그래서 트림 앤드에 또, expression의 피크 a 을 얘한테 또 걸어주세요. 그럼 이제 이 엔드가 0에서 100이 되면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이런 효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끝이 이렇게 뾰족한 것보다는 약간 라운드가 되는 게더 이쁘니까 여기 그 스트로크의 그 캡, 라인 캡을 라운드 캡으로 수정을 하죠. 라인 캡을 라운드 캡. 그러면 이제 이렇게 라운드가 되겠죠. 그러면 쉘입의 사이즈, 그 다음에 네. 위드, 두께, 그 다음에 트림 패스의 값까지 이렇게 우리가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건 내가 처음에 만들어 놓은 이 쉐입보다 다음에 복사가 된 애들이 알아서 일정하게 크기가 커지도록 어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크기라는 건 여기 있는 이 사이즈가 크기죠. 얘가 사이즈가. 그렇죠 그러면 여기 shape 1번을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 복제를 하세요. 컨트롤 D. 그다음에 레이어를 선택 해제하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이즈를 열면 열어서 이제 보려면 위에 있는 사이즈 사이즈를 열게 되면 아무래도 이 창이 좁아지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어, 그래서 얘네들을 다 닫아버린 다음에 여기 검색 창에다가 어, 사이즈라고 어,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이즈라는 명령어만 열리게 된다고 했었죠. 자, 이 레이어가 어, 이 사이즈가 커지는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값을 우리가 사용할 건지 그 값을 이제 여기 뒤에다가 플러스해서 이제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사이즈의 어, 이 익스프레션 언어를 다 선택을 하고 나서 이 피크윕으로 얘를 걸때 X에다가 걸어주세요. 여기 사이즈라는 이름에다 걸지 말고 이렇게 X에다 걸세요. 그럼 이제 어, 정비를 해가지고 그럼 이 사이즈 뒤에다가 값을 입력해볼까요? 플러스 5 0 0 그러면 이 사이즈 0즉 x라고 알려주는 대괄호 뒤에다가 플러스 500을 해봅니다 그럼 어때요? 얘보다 500만큼 더 커진 이 크기가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 크기를 또 자유롭게 조절을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여기를 500이라고 입력하는 게 아니고 뭘로 입력하면 되죠? 여기에 있는 이 기본 얘는 이제 기본 크기가 되는 거. 예얘 크기가 달라지면 전체 크기가 다 똑같이 어, 변화가 생기죠. 이렇게. 근데 우리는 간격도 조절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어, 얼마만큼의 크기가 변화가 생길 건지.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에다가 이 슬라이더를 하나 더 만들게요. 컨트롤 D에서. 그다음에 얘는 음. 쉐입 간격 이라고 하죠. 그럼 이 뒤에 500이라고 우리가 입력해놨던 숫자는 지워버리고 이 플러스 뒤에다가 커서가 깜빡거릴 때 익스프레션, 피크윕을 통해서 이 쉐입 간격이라는 이 슬라이더에다가 이렇게 걸어주세요. 그럼 이제 이 쉐입이 바로 얘네들의 이 간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3번 레이어를 우리가 복사하게 되면 알아서 크기가 커지지 않죠. 뭘안 해서 그렇죠? 바로 이걸 아직 안 바꿨잖아요. 우리가. 이 컴포지션에 쉐입 레이어 2번만 계속 따라다니면 안 되죠. 앞에 있는 레이어보다 크기가 조금씩 조금씩 커지고 간격도 넓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쉐입 레이어 2번이라고 돼 있는 이 가로 안에 있는 이다운표까지다 삭제를 하고 인덱스, 마이1 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3번 쉐입의 레이어를 복제해보세요. 컨트롤 D, 컨트롤 D. 그럼 복제할 때마다 어때요? 일정한 간격이 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있 쉐입 간격의 값을 조절하면 이 간격이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첫 번째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지게 할 건지. 그리고 전체의 간격은 이 쉐입의 사이즈가 커지면 전체가 조절이 되죠. 그래서 shape size가 전체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간격이 이제 얘네들의 간격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테스트 해보려고 이렇게 그 작업을 했던 거고, 3번, 4번, 5번은 다시 삭제. 테스트를 했을 때 이제 잘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야 될게 얘네들이 이렇게 트림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도 여기 있는 이 트림 엔드가 이동을 했을 때다 똑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 순차적으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쓱쓱쓱 이렇게 그려지도록 어, 하고 싶어요. 지금 얘를 보면 처음에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가 나오고 조금 있다가 다른 게또 나타나고 나타나고 하는 거죠. 이렇게 트림 자체가. 자, 이런 모습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이 트림 패스 얘가 이동을 할때 그러면 이 값에 의해서 이제 뭔가가 변화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1번 즉 체인 레이어 그 2번, 2번에 번2 있는 이 트림 패스를 어, end를 이저 값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럼 얘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첫 번째에는 첫 번째에는 얘를 그냥 따라가도록 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건 바로 이두 번째 레이어. 여기에서, 우리도 두 번째 레이어에서 여기, 어, 사이즈 값을 키웠잖아요. 이렇게 플러스 해가지고. 그죠? 그것처럼 저첫 번째 레이어를 따라다니는데, 이제 두 번째 레이어가 이제 value의 type 이라는 그 언어를 이용해서 이제 타이밍 조절을 어,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트 r i m p a 가 필요하니까 검색창에서 검색어를 전부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에 n d 라고 입력하면 이제 3번 레이어에 트림패스에 이 익스프레션을 선택해 놓고 얘를 다시 누구를 따라다니도록 첫 번째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트림패스의 n d 를 따라다니도록 이렇게 걸어 줍니다. 그럼 이제 얘는 어차피 얘가 움직이면 똑같이 변화가 생긴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저 널이, 널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는 트림 엔드 값을 조절하면 똑같이 변화가 생겨요 자 그러면 얘보다 이제 우리는 엔드 다음에다가 어 밸류의 타임을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 빼기 뭐 1, 1초는 너무 늦게 출발하는 거니까 어, 점이 이렇게 해볼게요 자이 뒤는 꼭 0을 안 붙여도 돼요 타임 빼기 점이라고 해도 돼요 0.2라고 해도 되고, 그냥 .2.3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어, 여기 있는 이 타임 엔드의 슬라이더를 움직여보면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는 키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즉, 시간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효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0프레임에 두고요. 어, 여기 있는 타임 엔드의 슬라이더에다가 키프레임을 생성해보세요. 자, 처음에는 0으로 하겠죠? 0. 그 다음에 시간을 뭐, 한 2초 정도 이동한 다음에 이 슬라이더의 값을 100으로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플레이 해볼까요?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원 다음에, 그 다음에 원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 타임을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수정만 하면 되죠. 그죠? 그럼 이 타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매번 여기에서 값을 수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여기에다가 또 슬라이더를 하나 더 복사를 해요. 너를 컨트롤러에 있는 슬라이더를 하나 더 복사합니다. 그다음얘 이름은 이제 어, 트림입니다. 뭐, 트림 나타나는 시간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밸류의 타임, 타임 빼기 다음에다가 커서가 깜빡일 때또 피크윕을 이용해서 이 트림 패스가 나타나는 시간에다가 이렇게 걸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시간을 가지고 컨트롤 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 뭐.5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얘가 플레이가 됐을 때 이제 나타나는 시간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겠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바로 여기 레이어 이름이 그대로 얘로 있으면 안 되죠. 앞에 있는 레이어보다 조금 더 늦게 조금 더 늦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shapeLayer2번이라고 돼있는이 이름을 또 다운 표까지 제거를 해야 되겠죠 index-1를 해주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또잘 되는지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또 3번 레이어를 컨트롤 D 에서 여러 개 복사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플레이를 해보면 어, 지금 이제 사이즈가 너무 크게 됐으니까 사이즈를 좀 줄일게요. 사이즈 줄이고 간격도 쉐입의 간격도 좀 줄여보고 어, 스트로크의 두께도 좀 자유롭게 조절해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 조금 더 천천히 나타났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쉐입의 사이즈, 쉐입의 사이즈라는 건 전체 이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간격이 떨어지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스트로크 위드는 이제 선의 굵기죠. 선의 굵기를 우리가 어, 자유롭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트림 이라는 건 선이 그려지는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쉐입 간격은 어, 두 번째 선에서부터 얼마만큼 간격이 떨어지게 할 건지. 이걸 이렇게 또 조절을 바로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선이 스트림 패스가 나타나는 시간은 이렇게 점 단위로 이제 조절하면 되겠죠. 뭐 1초, 2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미리서 만들어 놓으면 얘네들이 일정하게 나오는 이런 이제 동작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럼 필요에 따라서 이제 얘네들의 뭐 shape 에다가 키프레임을 생성한다든지 또 간격에다가 키프레임을 생성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나머지 1번과 2번 레이어는 남겨두고 이렇게 제거를 한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션에 맞춰서 또 이렇게 익스프레션을 만들고 걸어요. 그 다음에 슬라이더를 또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컨트롤 하게 되면 이제 좀더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원하는 만큼 쭉 이제 복사를 이렇게 뭐 10개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컨트롤러들만 가지고 어 모션을 만들어 볼수 있어요. shape 입 사이즈가 0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어, 이앞 쪽에 안쪽에 있는 건 이제 0이니까 안 보이겠죠. 그러면 쉐입 간격도 0으로 합니다. 그러면 뭐둘다 0이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면 이둘다 키프레임을 생성해서 시간을 이동한 다음에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키프레임. 그럼 이 컨트롤러의 키만 보면 되죠. 다른 레이어는 키프레임을 만들지 않을 거니까 우선은 그럼 얘를 이용해가지고 이 트림패스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얘네들의 사이즈와 이 간격을 조절을 해주면 모션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뭐 이런식으로 이때 뭐 스트로크의 두께까지도 이제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처음에는 0이었다가 마지막에 이 사이즈가 뭐한80 정도 되는 두께가 주어진다 이렇게 되면 어또 이렇게 모션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더 길어야 되겠죠 어차피 이제 나타나는 타이밍이 있었으니까. 그럼 이때 쉐입 사이즈가 커지는 시간은 더 느리도록 간격도 더 늦게 일어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이밍만 조절하면 이런 동작을 자유롭게 이제 수정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하나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단하는 시간은 여기서 키프레임을 뭐 주지 않고 바로 이제 수정을 해도 되겠죠? 플레이가 조금 느리네요. 그래서 우선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작업하다 보면 익스프레션에이 슬라이더 컨트롤하고 뭐 타이밍을 조금 조금 늦게 나타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밸류의 타임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어 이런 동작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